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의엔나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 아침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아마 가격 보고 또한번 좌절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코인마켓캡 가가지고요 암호화폐 가격들을 봤고요 보이시나요? <웃음> 일찍이 다 하락을 했어요 아침에 가격 보시고 또 아,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립토와치 가셔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크게 1, 2차 하락 구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6월 10일경 8시에 코인네일의 해킹사건의 뉴스에 대한 여파로 7,600달러에서 7,270달러로 2시간만에 하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연이은 미국 선물거래 가격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됐는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정보에 대한 규제를 좀 이제 강화시키면서 6월 11일 새벽 2시경 7,2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6,700달러까지 확인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지금 미국 CME를 보면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로 인해가지고 7,650달러에서 6,700달러 이하로 급락을 했고요. 이후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크게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원인을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코인내일 해킹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미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조치가 강화가 됐다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크게 하락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 원인이었던 첫 번째 이 코인레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인이요. 10일 일요일 새벽 1시에 해킹 공격을 받았어요. 40분가량 해킹 공격이 이어졌고요. 펀디엑스, 덴터, 앰퍼 등총 9개 암호화폐가요. 36억 개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된 금액은 무려 400억 원의 규모라고 해요 현재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콜드 월렛으로 이동하여 보관 중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리고 유출된 코인 중 조치가 완료된 코인은 3개예요 펀디엑스, 에스톤, 앰퍼 코인은 동결됐다 이동이 불가능하다 라고 공지를 했네요 아, 아직 여섯 개들의 코인들에 대한 이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는 않았고요. 아마 추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하니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10일 전에요. 이 코인 레이팅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조항을 읽어보면 회원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원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지갑 내 암호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공정위 관계자가 말을 하기로는요 이 해당 조항이 삭제가 됐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아예 면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해당 조항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아마 코인네일이 해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줄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될지 아 궁금합니다. 저번주에 코인원 대표 불구석 입건 사건하고 빗썸 300억 세금 추징권 해가지고 거래소들이 지금 극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수스려지기도 전에 또한번 이렇게 코인의 해킹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과도기라고는 보이는데 이번 사건이 진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다음은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 됐었던 이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가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큰 규제를 내렸는데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c m e 가요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을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이피트, 비트스탬프의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이제 가격을 상정을 해요. 근데 이 거래소들이 CME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 거래 내역이 아니라 일부 사용 시간대, 그리고 일부 사용자의 거래 내역만 이 CME에 제출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다가 이제 거래 내역을 이제 제출하라며 이제 규제 조치에 나서게 된 거죠. 이제이 건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크게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코인릴 해킹 사건하고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 조치권으로 인해 이제 시세 하락을 겪었는데요. 크게 하락한 큰 원인이라고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지금 굉장히 난해하고 극한 상황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소식 호재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블록 인포의 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